이 시간에는 항암치료제의 발전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항암치료제, 항암치료제가 항암, 어떻게 발전해왔느냐 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면, 여러분이 결국은 뉴스타트 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게 됩니다. 음. 아, 이 항암제가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이제 항암제를 설명하냐면 항암제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래서 제 1세대 항암제, 제 2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3세대 항암제, 이제 지금은 제 4세대 항암제를 기다리고 있다. 1, 2, 3세대 항암제는 다 결국은 실패를 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대망의 제 4세대 항암제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그게 뼈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 1세대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냐? 1세대. 1세대 항암제는 암 세포를 죽이면 된다라는 그런 항암제였어요. 그럼 암세포를 죽인다고 암이 낫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길지라도 건강하게 잘암 환자가 되지 않고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면역력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내몸 안에서 생길지라도내 면역세포, T세포가 매일매일 그것을 죽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매일매일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생길지라도 매일매일 죽이기만 하면 암환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암세포가 이때까지 전혀 안 생기다가 갑자기 재수없이 암세포가 생겨나서 암 환자가 된 것은 안 해요. 아시겠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을부터,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어. 그건 왜 그러냐면, 항상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요소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활성산소. 활성산소. 사실은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그, 그 주범입니다, 주범. 음. 그리고 노화의 주범. 그이 활성산소만 우리 몸 안에서 생산이 안 된다면, 우린 절대로 병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때리고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잠깐 그 활성산소를 보여드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제 우리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세포막 그다음에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이게 세포핵이고, 이 세포핵 안에 이렇게 염색체, 유전자 뭉치를 대표적으로 그냥 한 개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냐 하면, 자동차로, 세포를 자동차로 봤을 때,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생산되어야 돼요. 그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해요? 자동차는? 기름을, 어떻게?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이 어디로 가요? 기름 탱크에 있다가 어디로 가? 엔진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엔진에 들어가서 기름이 어떻게 돼? 타요. 연소돼서 생기는 것이 기름이 연소되니까 뜨끈뜨끈한 열도 발생하고 전기도 발생하고 그래서 차가 굴러가게 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엔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엔진이 있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그미토콘드리아조에 바로 엔진. 그러면 기름은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우수한 기름, 이 기름입니다. 여기 미국말로 글루코스 그렇습니다 글루코스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포도당입니다. 당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당, 과일당, 과일에서 맛볼 수 있는 당은 아주 달콤합니다. 그렇죠? 아주 달콤한 것이 과당이고, 어, 이 포도당은 덜쩍지근해요. 그것은 어, 무슨 맛처럼 여러분 아주 달짝지근하지는 않고 그냥 덜쩍지근한 건 뭐예요? 식혜. <웃음> 식혜가 바로 포도당. <웃음> 네, 식혜. 그래서 쌀은 포도당 덩어리입니다. 포도당을 꽉 뭉치면 그것을 우리가 전분이라고 그래. 그 쌀은 전분이죠. 그렇죠? 이제 그 전분은 포도당들이 꽉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꼭 입안에서 쌀을 씹으면 어떻게 돼? 무슨 맛이 나요? 덜쩍지근한 맛이 나. 그것이 우리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가 이 전분, 이 포도당이 꽉 뭉쳐져 있는 것을 점점 분해해서 포도당을 분리 시켜내면 그제서야 포도당의 들쩍지근한 맛이 난다고. 그래서 포도당이 당 중에 가장 좋은 당이에요. 가장 어떤 의미에서 좋은 당이냐 하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타요. 어, 탈려면은 뭐가 들어와줘야 돼? 산소가 들어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 태우려고 숨 쉬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숨을 꼭 먹고 목을 졸라서 숨못 쉬게 하면 5분 동안 포도당을 못 태우면 죽어버려요. 포도당을 태워서, 뭐를 생산해내야 돼? 포도당을 태워서, 아, 에너지를 생산해야만 이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전기가 통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하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당뇨병 강의를 곧할 텐데, 이 당뇨병은 왜 생기냐 하면, 이 글루코스, 이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타야 돼요. 그런데 당뇨병이란 병은, 이게 포도당이, 피속의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고 높아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태우지를 뭐예요? 못하는 병이 그게 당뇨병이야.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겁니다. 설명 들어보시면 아하. 약으로는 절대로 당뇨병이 낫게 되지를 않구나. 역시 뉴스타트만이 당뇨병을 해결할 수 있구나를 알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라는 휘발유, 기름 연료를 태워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부산물이 생겨요. 이 부산물을 활성 산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산물은 지금 여기선 뭐 세포 바깥에서 생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바로 여기서 활성 산소가 생겨. 생겨 가지고 옆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그다음에 세포막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도 파괴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활성산소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세포를 따로 하나 더 그려 가지고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자,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파괴시키면 세포막이 자꾸 파괴가 되면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가 그냥 빨리 빨리 죽어버려요. 그럼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거를 뭐라 불러요? 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이,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안 된다면 노화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이 세포막을 빨리빨리 파괴하니까 빨리빨리 세포들이 죽어서 결국 아, 노화가 되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빨리 노화가 되겠습니까? 세포들이 빨리 죽는 사람이야. 아. 그럼 세포들이 빨리 죽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화가 빨리 되냐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럼 이거 안 되겠죠, 그렇죠? 어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 산소가또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 줄어들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무슨 폐단이 생기겠습니까?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기운 없는 사람이 돼요. 아이고 기운 없어라 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기운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뭘 먹으면 기운이 날까? 아무리 먹어봤어요, 기운 나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 버리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생산을 못하니까. 맨날 기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미토콘드리아가, 아, 많은 사람은 6기통, 8기통, 어, 진짜 비싼 차는요, 12기통, 아, 12기통, 벤츠 12기통, 있어요. 예. 그래서, 야, 그 벤츠 12기통 한 번, 어, 몰아보니까요, 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냥, 예.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와서 유전자를 망가뜨려. 그래서 변질시키고 또 유전자를 꺼버리고 그래. 음.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뭐예요 예, 주범, 원흉약. 그이 활성산소를 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인간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어떤 조처를 취했겠죠? 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면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것을 미리 아시고, 이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경우에, 이거를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서 이 활성산소를, 아, 물과 산소로 분해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활성산소 자체로 존재하면 이게 아주 해로워. 미토콘드리아도 때려 부시고, 세포막도, 어, 빨리 파괴해서 세포, 노화를 촉진시키고, 유전자를 손상 변질시켜서 암도 일으키고, 각종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노란색 물질, 이거를 S, SOD라고 부릅니다, 이거. SOD. 자,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냐면, 간세포 속에 있어요. 네, 간세포. 아예네간세포세우음아 예. 네. 네. 음. 음. 아. 그래서 조금 있다 통하자 그러세요 음음자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 전화오면 <웃음> 자 그래서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이 악질 활성산소를 어떻게 물과 산소로 분해 시키니까 하나도 해로운 물질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건강에 어떻게 유익한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 그렇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그렇게 좋은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그 특별한 SOD라는 물질을, 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조처를 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사실상 암에 걸린 이유는 이 유전자가 많이 손상돼서 변질됐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T세포, 어, 그, 암, 속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내는 유전자가 또 꺼져 버려서 그것도 역시 뭐요? 역시 이 활성 산소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 SOD만 잘 생산이 되면 네. 여러분이 뉴스타하시는 동안에 이 SOD 유전자를 생기를 잘 받게 해가지고 이 SOD 유전자가 잘 켜지게 하면. 여러분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 발생시키는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다 좋은 물질로 물과 산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빨리빨리 회복해요. 그러면 SOD를 잘 생산하는 사람이 장땡이야, 그렇죠? 그럼 SOD를 잘 많이 생산시키는 게 가장 건강 회복의 빠른 길이에요. 그러면 SOD를 많이 생산해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네? 네? 뉴스타트. <웃음> 그러니까 이 정도 되셔야 돼, <웃음>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뉴스타트는라 하면 그거는 99점짜리고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은 생기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야 생기만 오면 이 SOD 유전자 팍팍 켜져가지고 SOD를 팍팍 생산해내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자이 SOD 유전자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계속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암을 생긴다, 생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SOD가 생산이 안 되려면 어떻게 살면 돼? 기가 막히면 돼. <웃음> 생기를 어떻게 해? 막으면서 살면 돼. 나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러면서 살면 돼요. 맨날 배 타파.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제가 깜빡했네. 방금 우리 심희정 씨가 심호흡 얘기를 했는데, 심호흡을 여러분이 조용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기도하고 자다, 자자, 자야 되겠다. 근데 잠이 이상하게 안 와. 그러면, 여러분, 심호흡 하세요. 면심흡요한 그 대여섯 번만 집중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하면 어느덧 베타파가 알파파가 돼요. 그런데 네. 우리가 숨을 죽이고 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뭘 걱정을 한다, 긴장을 한다, 가만히 있어봐라. 네. 이러면 그때 <웃음> <웃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뱉고 <웃음> 그래서 여러분이 산책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코로 들이쉬는 거두 번, 입으로 뭐예요? 내쉬는 거두 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이러한 호흡법을 칙칙푹푹 호흡법이라고. 기차 갈때 칙칙푹푹 칙칙푹푹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숨을 한 번씩만 칙푹 칙푹 하면 숨이 너무 얕다 그래서 칙칙, 푸 푸, 칙칙 푸푸 이렇게. 그래서. 근데 여자들은 이게 참 힘든 모양이에요. 왜 힘들까요? 칙칙북북이 수다. <웃음> 근데 수다는 나중에 뜰고 칙칙북북 하세요. <웃음> 하여튼 여자는 바빠요 바쁘고 여기도 바빠. 아,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한 가지 생각 가지고, 캬. 이렇게 바쁘진 않아요. 아, 집중하고, 아, 아. 여자들은 그냥. <웃음> <웃음> 자, 음.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 활성산소가 질병을 일으키실 줄 미리 뭐요 아시고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이 해독물질이죠 SOD라는 활성산소 해독물질이죠 이거를 생산하도록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놔도 우리가 계속 유전자 꺼면서 기가 막히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알아 가지고 그러면 이 SOD 유전자를 자꾸 꺼 버려 가지고 어. 꺼 버려 가지고 SOD가 생산이 안 되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수를 썼겠죠. 그게 뭘까? 무슨 무슨 방법을 해 놨을까? 우리 간 세포 속에 있는 SOD 생산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꺼도 그래도 SOD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물질. 그래서 SOD 같은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불러요. 항산화제 또는 산화방지제라고 요 산소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변질시키는 데 선소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와 결합해가지고 DNA라는 화학 물질을 변질시켜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변질시키는 산소가 변질시키는 다른 물질과 변 물질을 변질시키는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불러 산화 작용 그래서 그 산화 작용을 방지하는 어~ 물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SOD도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생산하는 항산화물질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간에서 생산되는 항산화물질이 생산이 안 돼. 왜 내가 괜히 쓸데없이 또 걱정하고, 어, 화내고, 미워하고, 예. 네? 이러면 꺼져가지고 이 항산화물질이 생산이 안 돼.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하나님은 미리 예상하시고, 어떻게 할게? 음식에다가, 이 음식에다가 이 항산화물질을 아주 충분히 넣어놨습니다. 아세요? 근데 이 항산화물질은 놀랍게도 동물성 음식에는 별로 없어요. 없어. 모든 항산화 항산화제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어요. 응? 네. 거의 천 가지, 천 가지 더더천 가지보다 더 많이 발견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저히 식물성 음식에만 이 항산화제가 있어요.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 건강식은 채식이 돼야 된다는 말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린이 뼈를 먹듯이, 그렇죠? 어, 그거는 특수 상황이야, 그렇죠? 그 특수 상황에 이 뼈를 먹을 수 먹어야만 인과 칼슘 성분이 흡수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뼈를 먹도록 뼈가 당기도록 해주는 무슨 물질? 기억하실 리가 없죠. NPY. 뭐, 이,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니까.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켜서 NPY를 생산시키면 기린이 자기가 생전 먹어본 일도 없던 뼈가 갑자기 뭐예요? 땡겨! 저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왜 땡기지? 그래서 먹어요. 어? 응. 그래서 어? 그, 그래서 이 그래서 각종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이 SOD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어떻게 풍부히 들어있고 우리 건강을 보호하고 또는 건강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은 항산화물질입니다. 왜? 항산화물질이 풍부히 섭취가 되어야만, 되어야만 유전자가 활성산소로부터 뭐예요?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건강식은 기본적으로 채식이다. 그게 옳습니다. 확실해요. 동물성 음식에는 항산화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동물성 음식에 항산화제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동물이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제를 동물이 뭐요? 먹고 조금 저장해 놓은 거.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뿐이지. 풍부한 양의 항산화제. 그래서 항산화제는 우리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채식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항산화제 막, 막 먹는 거야, 막 계속.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활성산소에 피해를 어떻게? 지금 입지 않고 잘 보호되면서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잘 회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웃음> 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제 이,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니까 뭐를 태워서 포도당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활성 산소가 생산되는 것은 당연 지사야. 어 그러니까 아 어, 이게 이제 SOD가 충분히 생산되느냐 또는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 물질이 많이 든 식물성 음식을 풍부하게 먹느냐 먹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손상돼서 질병이 발생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이 SOD 유전자를, 응, 유전자를 자꾸 끄는 사람. 그리고, 어, 이 음식에 있는, 식물성 음식에 풍부하게 있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제를 충분히 섭취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병 걸릴 확률 그러니까 이 활성 산소가 매일 매일 계속 생산되니까 결국은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활성 산소가 자꾸만 암세포를 어떻게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암세포를 만들어낼지라도 우리는 몰라. 의식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T세포를 이동시켜가지고 또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생기를 막아가지고 <웃음> 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막은 게 아니죠 사실은 어, 꼭 악령이 아주 고약한 사람을 여러분하고 접촉하게 해가지고 그 여러분을 사기를 치고 배신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 상해 안 상해 기가 막혀 안 막혀 어, 그래서 참이 배신 당한다는 거. 어 정말 마음 아프죠 그렇죠. 어. 그러면 유전자 다 꺼지고 어, 그럴 때 심정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억장이 억장이 많이 무너지니까 그 유전자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자그렇게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활성 산소가 매일매일 생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제 1세대 항암제로는 결코 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암 환자가 됐으니, 돼가지고 지금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으니, 우리라도 죽여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1세대 항암제가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1세대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면, 자,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사실은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면역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T세포에서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게 그게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왜? 기가 막혔어. 그래서, 실제로 그 암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은 그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 다시 켜주면 면역력이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에 잘 하던 대로 암세포를 어떻게 해?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다고. 근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안 가고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독한 물질을 제약회사에다가 어, 의뢰해서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근데 그당시는요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길 때만 해도, 해도, T세포가 뭐 하는 세포인 줄을 몰랐어. 예. 네? T세포 모양이 어떻습니까? 크기는 작고, 그렇죠?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생기기는 동글동글한 게 생겼지. 그래서, 어, 어, 어 옛날에 우리가 이과대학 당길 때는 그 t세포를 t 세포라안 부르고, 작고 둥근 세포, 그렇게 불렀어. 왜? 그 t세포 하는 일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조그맣고 둥근 세포, 영어로는 small round cell 이라고 불렸어요. <웃음> 참, 유치한 명칭이죠. 그렇죠? small round cell. 작고 동그란 세포, 뭐, 누구는 뭐, 모르나. 그렇죠. <웃음> 그래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t세포가, 이야, 그 조그맣고 그냥, 예,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러더니 아주 중요한 세포야. 암 세포를 죽이고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려. 어, 그래서 T 세포만 건강하면 예방 주사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산에서 어떤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어, 확진자가 39명이 생겼는데, 그 중에 34명이 다 백신 맞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백신 맞았는데도 왜 확진받았을까? 면역력이 약해서 백신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긴 사람. 그러니까, t세포가, 더더한 t세포야. <웃음> 응.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B형 간염 예방주사도 있잖아요. 간염 예방주사 맞아도 항체가, 어떻게, 안 생기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해서 생기를 받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이러면 면역력이 T세포가 아주 빨리, 빨리빨리 빨리 발전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건강해져. 그래가지고 백신을 맞아야 항체가 쫙 생기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가 그러니까 참, 그런데, 요양병원 분위기에서는요, 유전자 꺼지기 딱 좋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뭐 웃을 일이 있어요? 참. 참.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양병원 가보고, 나는 절대 이런데 안 와야지. 그러는 뭐를 하면 안 옵니까? 뉴 스타트 열심히 하면 안 옵니다, 이런데. 네. 그래서,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항상 진리를 배우고, 야 그렇구나, 맞았어. 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살면 죽는 날까지 싱싱하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웃음> 살다가, 어떻게 해요? 9988이라 그래요. 네. 죽는 날과 팔팔하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냥 가요. 네. 제가 아는 미국 의사인데 92세인가? 이분이 그렇게 의미 있게 90, 80세가 넘어도 90세가 넘어도 그. 아프리카 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부인 자기 부인하고 저녁 식사하고 소파에 앉아서 여보 참 내가 살 날은 얼마 안 나온 것같아 근데 참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우리 행복하게 살았지 그러면서 지나간 얘기를 쭉한한 시간 동안 하고 나서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아, 글쎄, 오늘 저녁에 기분이, 예, 내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아 건강해. 어, 그런데, 자다가 당신 모르게 그냥 죽으면 당신이 너무 섭섭할 것 같으니까, 미리 우리 옛날 지나온 얘기 같이 하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자다가 밤에 죽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 놓고요.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 놓고 죽었어. 바로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게? 124에 등산 잘 하고 산꼭대기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참 수고했다. 마, 너는 이까지 하면 돼. 나는 이제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생기를 어떻게 해? 생기를 싹 거두면 모세는, 에... 그래서 늙어서 병들어 죽으란 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뉴 스타트로. 죽어도 그렇게 멋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뉴 스타트 하면요. 그리고 암 환자가 낫지 않고 죽더라도요. 아주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네.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 죽음 막. <끝> 통증 때문에 막, 아 고생하고, 그러다가 막, 몰핀을 막, 막, 아편 주사를 막튀이나고 나중에는 이게 죽었는지, 뭐요. 살았는지 모르는데, 아, 의사가 죽었대. 그래서, 여러분, 이참에, <웃음> <웃음> 이참에, 어떻게 해요? 네. 앞으로 절대로, 어? 절대로, 여행병원, 뭐요? 안 가고, 씩씩하게, 매일매일, 차,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떠나도 뭐, 우리는 엉뚱한데 안 갑니다. 아직 하늘나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아무리 암세포를 죽인다고 해도, 죽이면, 어떻게? 또 암세포가 내일 또 생겨. 그러니까, 항암치료에 여러분의 희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강간이 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받았는데, 낳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간간이. 아주 드물게.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요, 항암제, 항암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암이 난게 아니에요. 응. 그 사람들은 항암치료를 받아보니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내가 왜 이런 치료를 다시는 암에 안 걸려야 되겠다. 내가 이런 치료 받아보니까 이건 막 지긋지긋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다시 암에 안 걸리려면 내가 왜 지금 이 암은 내가 왜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아, 그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면, 그래. 내가 정말 지난 3년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지. 응. 응, 그래. 이거 음식도 제 시간에 안 먹고, 술은 술대로 막 마시고, 사업은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렇구나. 응.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지. 이제 벌어놓은 것만 있어도 어떻게, 앞으로 뭐안 벌어도, 대충 살수 있네.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한사 내려놓는 사람 내려놓고 그면 앞으로 내가 의미 있는 일이나 하면서 어어 어, 운동하고 어떻게 어, 어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골라 먹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항암 치료 받았기 때문에 낫는게 아니고 어떻게?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야. 아,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내 삶을 뒤돌아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쫓겨서 살았고, 암만 보면서 살았고,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응?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이 나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야, 그, 그, 삼성병원 어느 어느 박사 치료를 받아가지고 낫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 그 자체로서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는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면역력이 회복돼서 난 거지.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낳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웃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세대 항암제의 문제점은 암 세포를 죽이긴 죽이는데 암 세포를 죽이면서 동시에 뭐를 죽여? T 세포를 막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받을 때 자꾸 피를 뽑아요. 왜 피를 뽑아요? 백혈구 수치를 자꾸 검사를 한다고. 왜? 왜냐하면 이 T 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그 백혈구들이 그러니까 이이 항암 치료제는 T 세포도 죽이고 다른 백혈구. 면역세포라는 세포는 다 죽여요. 그러니까 면역세포 수치가 대충, 7,000, 8,000, 9,000. 요게 정상 범위인데, 항암치료하면 금방 8,000이던 사람이, 6,000. 뚝뚝 떨어져요. 5,000. 4,000. 이제 4,000까지 가면 병원에서 아주 조심해요. 그래서 3,000. 이렇게 되면 중단해요. 왜, 더 했다가는, 어떻게? 예, 더 했다가는, 백혈구 수치가, 3 0 0 0이하 2,000, 이렇게 떨어지면,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러다가, 이제, 병균들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폐혈증이라는 병이죠. 그래서, 암으로는 안 죽었는데, 폐혈증에 걸려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 (1세대) 항암제는 많은 종류의 약이 개발돼서 출시가 돼서 사용을 했을지라도 그 수많은 항암제 중에 하나도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 측의 입장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이런 약은 별로 의미가 뭐요? 없어. 궁극적으로 이게 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노벨상 받은 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 항암제가 T 세포를 죽이고 죽이고 면역력을 자꾸 파괴하기 때문에 이1세대 항암제로서는 희망이 절대로 있을 수가. 하는 것을 의학계에서도 알게 됐어요. 음,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떤 약을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암 세포만 찾아가서 죽이고 T 세포나 이런 백혈구들은 죽이지 않도록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 그거를 그런 항암제를 2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이세대제 2세대 항암제. 그 2세대 항암제를, 어, 또는 무슨 항암제라고 불러요? 암세포만 죽이자. 아 백혈구는 죽이지 않도록 만들어보자. 이거를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요. 표적.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정상 세포가 변질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게 암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세포의 표면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뭐내 유전자는 이렇게 변했소라는 표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암 표지자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표적이에요. 그래서 암마다 그 표적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만들 때그 표적이 있는 암세포만 파괴하도록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 항암제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 비쌌습니다. 왜? 그 암, 무슨 암이다. 그러면, 그 암이 어떤 표적을 가졌는지, 어떻게, 조직 검사를 떼내가지고 검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그 표적만, 표적이 있는 놈만 가서 때리도록, 또 약도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복잡해.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게 성공을 한 거야. 아. 어, 우리가 이 표적항암제를 쓰면, 아, 이백혈구 수치가 잘안 줄어. 어, 그리고 암세포만 골라서 이제 죽여. 그래서 처음 이 표적항암제가 나왔을 때, 와, 박수 갈채를 받았어요. 이야, 이제 암이 정복될 수가 있겠구나. 예. 그, 그, 그리고, 그, 그, 약 개발 과정이 굉장한 돈이 들어갔고, 또, 어, 약을, 그러니까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도 안 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제 표, 이제 일반 항암제, 아 이거를 1세대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도 불렀습니다. 아. 이 일반 항암제를 써서 이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표적 항암제를 쓰니까 그냥, 이 일반 항암제, 1세대 항암제 문제점은, 어, 또 이제 있죠. 어, 그, 내성. 그렇죠? 근데 이제 이 2세대 표적 항암제를 쓰니까, 암세포들이 팍팍 죽어요. 응? 그래서, 막, 6cm 짜리 덩어리가, 막, 그냥, 한 달만 탁, 표정 항암제 쓰니까, 그냥, 이게 막 3cm로 팍, 줄고, 막, 그 다음 달에 쓰니까, 이게 막 2cm로 줄고, 막 3개월째 쓰니까, 막, 1cm로 줄어버리고, 와, 이거, 어, wonderful, 예? 그래가지고, 야, 이제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했는데 4개월째쓰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암세포가 찔끔밖에 안 죽어. 왜 그럴까? 내성이 네. 빨리 생겨요. 에. 네. 내성이 네. 그렇게 빨리 생겨서 5개월째부터는 그래서 어떤 올해가, 올해 효과가 유지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는 뭐 6개월, 7개월도, 어, 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대개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세포들도 살아야 되니까, 예. 공격을 받으면, 아하, 이거를 표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표적을 바꿔요. 그렇게 되면 그냥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표적 항암제도 역시 부작용은 1세대 항암제보다는 적지만은 여러 부작용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표적 항암제도 이제 이제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을 뻔 했어요. 와,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표적항암제 시대가, 어, 지나,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 이 표적항암제도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노벨상 심사위원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 암에, 암에 걸린 이유가, 뭐 때문에 걸린 게 분명한데, 면역력이 약화돼서 부, 걸린 게 분명한데, 면역력을 올려주는,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어야지. 왜이 제약회사에서 면역력을 올리는 약을 안 만들고 있냐? 이제 그래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에 가서, 3세대에 항암제를 면 때,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도, 그래, 면역력 강화를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게 뉴 스타트에서 맨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면역 항암제가 됐어요. 면역. 그러면, 그러니까, 현대 의학계에도 결국은, 암이 치유되게 하려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된다라는 우리 뉴스타트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된건데 이제 뉴스타트와 현대의학이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가 달라요? 뉴스 현대 의학에서도 유전자는 인정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유전자에 관한 얘기는 다 현대 의학이 개발해 놓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뭐를 인정 안 해요? 현대 의학 그렇죠? 유전자를 켜고 켜고 작동시키는 그 생기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기를,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졌고, 그 생기가 막혀서 꺼진 유전자는 생기를 받아서 켤 수밖에 없다라고 이 얘기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그러니까, 이,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물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정말 깊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노란색 세포, 여기 갈색 세포. 이 갈색 세포는 무슨 세포라? cancer cell 그렇죠? 네, cancer cell 암세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갈색 세포는 암세포예요. 그리고 노란색 세포는 T cell T 세포. 사람 몸 안에서 이제 암세포가 생겨 가지고 피속을 돌아댕기다가 보면 이렇게 T 세포와 암세포가 만납니다. 만나면, 이 t세포는 만나는 세포마다 다이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그게 t세포의 역할이에요. 네가 진짜 우리 세포 만나! 이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이제 검사를 하면, 이 암세포가 이런 갈색 주민 등록증을 내 보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T 세포가 이거를 어 주민 등록증을 검사해 가지고 아, 여기 보면 recognition 이래. recognition이란 말은 인식입니다. 그렇죠? 아, 너는 암 세포구나. 라고 인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암세포라고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암세포를 죽여야죠. 그렇죠? 어 너는 암세포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이 창구에 CD28이라는 이 창구에다가 암세포라고 신고해 그러면 암세포가 예, 저는 암세포입니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너는 암세포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이렇게 유전자를 켜가지고 이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주면 암세포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estruction of cancer cell. 결국은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면역현상. 그래서 이게 이제 암의 자연치유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암 환자는 첫째,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어서 암세포를 못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이유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기 때문에 그고또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음, 뭐냐고 하면 이 이제 이암 환자들의 경우에 상당히 놀라운 상태를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아, 어, 이제 지금. 자, 이 CD28 창구에, 신고해라.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게 되어 있는데, 암세포가요, 암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암세포가 이, 이 신고를 가짜로 하는 거야. 어. 가짜로 해 가지고 이 환자의 T 세포가 어떻게? 속아서 신고를 받고 나는 그 암세포는 나는 정상인데요. 하고 신고를 해 버린다. 그럼 암세포 T 세포가 이 암세포를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 연구를 많이 했죠. 음.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암 세포가 그런 가짜 내가 나는 나는 암 세포가 아니고 나는 진짜 정상 세포라고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할수 있을까? 자기가 어떻게 암 세포가 자기가 정상이라고 뭐요? 생각하는 세포야. 왜? 왜 환자가? 자기 편이야 보니까. 암세포 편이야. 응. 맨날 술이나 처먹고 그렇죠. 응. 뭐막 응. 뭐 운동도 안 하고 뭐뭐 뭐 하여튼 막 엉망으로 사니까. 응. T 세포 쪽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유전자를 다 꺼버리기만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T 세포 쪽이 죽이... 술 먹으면 T 세포 막 죽어요. 네. 그러니까 T 세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주인님이 자기 주인님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근데 암세포 쪽에서는 뭐 뭐예요? 주인 잘 만나서야 만나서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내가 진짜예요. 그러면 T 세포는 어 네가 진짜라고 할만하다. <웃음> 왜 우리 주인님 살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나한테는 뭐 아무 관심이 없고 너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암 세포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암 세포가 내가 정상이요 하고 가짜 신고를 하니까 어어이 T 세포가 암 세포로 그래. 니, 니가 맞다. 정답 맞다. 어? 문제는 내가 죽을 직경이다. 주인님은 나를 계속 죽이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t 세포가암세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없이 살았, 없도록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웃음>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살아가면서 는그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는 뜻. 이게 어떤 뜻이냐. 그래서 여러분 아 이렇게 살다봐 죽고 싶다. 딱 죽었으면 딱 좋겠다. 이 자체가 아주 여러분의 내 팔을 엉망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 음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배우신 거. 흥얼거려야 된다. 응. 응? 노래 부르고 응. 응. 정 기분이 자꾸 다운 될라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 응.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 노래도 부르다가 그다음에 뭐요 에이. 조용한 데 가서 웃는 연습인 하자. <웃음> 그렇게라도 싸워야 돼. 안 싸우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니까요. 어. 그죠 그래서, 그래서 많은 한, 한자들은 결국 이 암세포가 가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암세포가 가짜 신고를 어떻게 할때 여기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류, 이 가짜 서류를 어떻게 접수가 안 되도록 어떻게 방해하는 물질을 만들어냈다고 그게 면역 치료제라는 약이요. 에 유전자 켜주는 생기는 없고 어?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면역력을 강화시킨 것은 아니고 애가 암세포가 가짜 신고를 하니까 가짜 신고를 어떻게? 못 하도록. 그러면 가짜 신고를 암세포가 하려고 그 했는데 이게 안 돼, 접수가. 그러면 암세포는 또 어떤 재주를 부리겠습니까? 신고되도록, <웃음> 접수가 되도록, 또 물질을 또 바꾼다고. 그래서 유전자는 항상 그렇게 바뀌어요. 왜? 이 주인님은 어떻게? 계속 암세포 쪽을 어떻게? 도와주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삶 자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뜻 자체, 내 생활 자체, 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물질을 만들어 내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이이 이, 이, 이 면역항암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노벨상을 받아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야이 과학자들 이제야.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구나. 그래 우리 노벨상 주자. 그래 가지고 이것을 더더 어? 발전시키도록 용기를 주자. 그래서 노벨상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세포들이 어떻게 해? 암세포들도 점점 꾀를 내. 주인이 어떻게 해? 주인이 뉴 스타트를 하지 않는 한, 암세포에게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박수!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점점 써보니까 효과가 없어. 없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정말, 와, 드디어 항암제가 노벨상을 받았다. <웃음> 그런데 급속도로 인기가 떨어져서 "아하, 이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제 4세대, 참, 이게 그동안 참 의학계에서 이 항암제를 좀더 좋은 항암제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었음. 4세대, 4세대 항암제는 뭐냐? 이제, 이제 뭘까? 이제 면역 강화도 못 시키겠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방법이 남았어요, 이제? 암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 유전자가 정상화될 수도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과학자들에게 됐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어떻게? 회복되게 할수 있는 약을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대박을 치겠다. 그러면 암세포 안 죽여도 되잖아.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만 안 되면 암세포는 살려놓고 그 약을 주면 암세포가 자꾸 어떻게 해? 정상으로 돌아가? 음.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성공해가지고 약이 나왔답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암, 암 문제 해결돼요? 그약 가지고? 그렇죠. 정상으로 돌려보내도, 약으로 돌려보내도, 이 사람이 마음을, 뜻을 바꾸지, 앙코 계속 삼겹살 먹어대고 술 먹어대고 해봐야 뭐요? 그러면 암세포가 돌아오고 싶어도 암세포로 그대로 남아있고 싶어 하고 또 돌아왔더라도 다시 뭐요? 아, 암세포 때가 좋았다고 돌아가 버릴 겁니다.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제 4세대 항암제. 예. 네. 제 4세대 항암제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 하면, cancer, cancer는 암이죠. reversion, reversion. reverse, reverse 한건 뒤집다라는 말을 reverse라고 합니다. 그렇죠? 본래 정상이었는데 암세포로 변질이 됐다. 그것을, 그 변지를 뒤집으면 뭐가 된다?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암세포가 리버스, 뒤집어져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촉진시키는 약을 개발하자. 이게 제 4세대 항암제. 아시겠죠? 리버전이라는 말은 역전한다, 전환된다, 되돌아가는 것이다,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암복귀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서 지금 아주 이게 이 연구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앞장서 가고 있어요. 요게 이제 cancer cell, 암세포죠. 암세포가 이렇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넘어가면 뭐가 될수 있다? normal cell. 정상세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암세포가 정상으로 될수잘 되기 힘든 이유는 이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너무 노?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요 정도만 낮춰줘도 암 세포는 이 낮은 아리랑 고개를 쉽게 넘어가서 암 세포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서 이거를 목표로 세우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랑 암 세포로 하여금 이 아리랑 고기를 넘어가게 도와주는 물질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면 돼. 그런데 암 환자들이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즉 아리랑 고개를 쉽게 넘어가게 하는 물질. 또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쉽게 넘어간다는 말이 결국은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추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연구 중인 이유는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촉진제 약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뉴스타트하면요, 이런 물질들이 생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그럼 그 유전자들이 잘 켜지면 이런 물질 잘 생산하겠죠. 응.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아래랑 고개를 잘 넘어오겠죠. 그러면 그 유전자, 이런 물질들 아래랑 고개를 넘게, 쉽게 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켜지죠? 전메터커? 어떻게 하면 잘 켜지죠? 뉴 스타트? <웃음> <웃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라는 것을 지금 현대의학은 따라오고 있어요, 뉴 스타트를. 예. 네. 뉴 스타트는 너무 앞장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현대의학도, 아, 암세포만 죽여서는 안 되구나. 1세대안 되구나. 표적? 그것도 안 되는구나. 어. 그 다음에, 아, 이거, 면역력을 올린다? 이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는 없구나.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 cancer reversion, 암 복귀 현상, 원리용. 어.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생기를 받으면, 다 이런 아리랑 고개를 쉽게 넘어가게 하는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며 암 세포는 어떻게 쉽게 정상 세포로 복구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 다들 하면 면역 면역 물질 암 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 꺼져 버렸던 유전자도 켜져서 암 세포도 빨리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안 죽은, 뭐 죽은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로 또 돌아갈 수 있게도 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아, 이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 강의만 딱 들으면, 아하, 항암치료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구나 뉴스타트만 잘 하고 이 생기만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다정 하나님이 정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길까지 다 뭐요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기를 받느냐 받냐 지않그기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지금부터 전심 전력으로 올뉴 스타트에 올인 하시면 다 회복되게 돼요. 데이터 <웃음> <있다. 웃음> 가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네. 아. 그래서 아, 이 생기, 생명.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인다는 <웃음> 말이야. 그러니까 암 하나, 정상세포 돌아가는, 가게 하는 거, 그거는, 일도 아니야, 어, 일도. 어.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야, 나는 안날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일도 아니래니까, 탁, 그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네. 그렇게. 그러면서, 하하하, 나는 날 거야. 어. 응, <웃음> 하하하, 생기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는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나는 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였죠 네.